불 꺼졌을 때 이진이 안세었잖아요 네. 그러면 저기.. 저는... 왜 여쭈고 계시지? 어 뭐야?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멈췄어요. <웃음>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우리 세 명은 불 꺼졌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잖아요? 우리 세 명은 직공이어도 진짜? 되지 않을까? 혹시 모르죠? 저왜 이렇게 뭐... 말하지아 <웃음> 나.. 어? 들어오라는데? 문 열린 거 보니까 왠지 들어가고 싶은데? 안았어 에이 설마 나 이쿠 지고 말해줄게 더블키, 이... 나, 더블키 더블키 더블키 더블키 여, 이쿠, 이쿠 지고 보안갑입니다 에이. 가까이 오면 어? 어, 어? 어 근데 썰렸는데? 잠깐만. 어? 이분 아까 더블 K 더블 K 했던 거 보니까 오리였던 거 같은데? 아 왜? 왜? 내가 그랬지 아 나... 사실 제가 흉내쟁이거든요 어, 이... 아 이... 제가 흉내쟁이라서 저한테 말한 거 같은데 아 진짜요? 네. 아이친이 흉내쟁이야? <웃음> 아, 그래가지고 <웃음> 아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기롱기 님은 뭐야? 이거 이 시체 조사 좀. 시체 조사 좀. 어, 뭐야? 시체 조사 좀. 조사 어, 아니요, 에 저는. 시체 조사 좀. 안전성이 없나? 이게 무슨일이야 대체요? 안전성이 어. 없나? 일단 시체 조사해 봐야 할거 같은데. 아, 저는 아니어서. <웃음> 근데 뭐 안전성이 어, 없어요? 오케이. 우리 셋은 안전한, 거, 안전한, 거, 안전한 거, 거 같으니까 기롱기님 지금 뭐예요? 그럼? 명매. 그 영매. 영매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몇명 죽었죠? 자꾸 아, 그... 이거 한명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데? 아 괜찮아요, 그런가? 그냥 그냥 두죠. 아 됐나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미션 은근 오래 걸리는데. 나 있어? 반은 장에서 없나요? 반은 장에서. 그거 아직 신고, 신고 안 했어요? 그거 아직 <웃음> 신고해서 될거 같은데. 어아 그분 더블 킬로리다가 그분 썰렸습니다. 여기 그 위치가 어디죠? 이쪽 이쪽 이쪽 화물실 화물실 에 있었어요. 화물실, 아, 화물실, 화물실 네네, 화물실 나 아, 먹은 거아니야 어, 잘 있다. 어, 일단 잘 있어 잘 있긴 하네 어 우리 가끔씩 여기 와가지고 시체 잘 있나 보고 가죠? 음. 애도도한번 해주고 아, 누구랑 죽었어, 누구랑 죽었어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한번 죽었다고요? 괜찮아, 우리 중에 장에서 어, 없잖아 그냥 알아서 라고 두자 아, <웃음> <웃음> 우리 중에 어차피 장에서 없는데 <웃음> 이거 화물실에 빨간색 시체가 있었어요 어. 잘 있었죠? 그 시체? 잘 있죠 이거 거나거요 <웃음> 아, 이거 요 아, 요잘 있으면 도 모르겠어요. 아, 이요 아, 이거 나요 아, 나 나도 모르겠요 이거 나도 이거 나도 모요이 네 맞춰 입었어요. 입었어요 그럼 이곳이 이쪽으로 따라가면 파티장 나오나요? 맞아요 미쿠님은좀 치시겠네요? <SSSSSs1> 예, 저 초대받은 손님이라 옷도 좀 특이하게 입고 왔거든요 <웃음> 예, 안내해 주시죠 아시죠 그 여기서 방구 치시면 되고요 <SSSs1> 오. 배고픈데 밥도 있나요? 여기 여기 누가 먹다 난리 해보 지향고... <Ss1> 오. 콜라도 쏟아져 있는 여기는 할타 먹으시면 됩니다. <웃음> 원래 책상에 흘리는. 옷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먹을 수 없거든요. 어 손이 없어가지고. 이 중에 오리가 있네어 인어는 있습니다. 장미도 있습니다. 남아노. 연꽃도 있는데 저 옆에? 이분도 드레스 코드 맞춰 입고 오셨나? 파티장에 오십어 가지고 좀 특별하게 입은 거 같거든요. 저는 저는 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요. 이 어디죠? 저를 따라오면 알게 됩니다. 가시죠. <웃음> 이쪽으로 오세요.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오 잠깐만 시체 잘 있나 보자. 오 없다. 누가 될것 같다. 누가 진짜 하으로 보내드렸다. 궁금하니까 연진님 거인지 오리자지 봐볼까요? 아니야. 아는데? 어? <웃음> 어? <안> <웃음> 끝!